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선풍기 4대가 있고요. 여기 있는 선풍기는 일반 가정에서 쓰는 선풍기는 아니에요. 4대 모두 직묘 12V를 사용하는 선풍기입니다. 자동차 시거잭에 꽂아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파워뱅크, 12V 파워뱅크를 이용해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풍기 많이 사용하시니까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같고요 짧게 짧게 갈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4개 제품 중에선네 4개 제품 중에서 아마 3개 정도는 한국에서도 이미 판매가 됐던 제품들이에요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특히 요거는 주로 인터넷에서 네이버 쇼핑에서 사는데요 612 라는 제품이고요이 제품은 예. 찌꺼찌게 꽂아서 돌리면 이렇게 돌리는게 있어요. 돌리면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날개 크기가 7인치 정도 돼요. 이 제품도 7인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제품은 날개 크기가 제품 표기상에는 16인치라고 나와있는데요. 자로 재보니까 테두리는 1 6인치가 맞는데 날개는 좀 줄여가지고 14인치와 15인치 곧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제품도 제품 설명에는 16인치라고 되어있고요 역시 제가 보게 날개 크기만 놓고 보면 14인치 조금 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날개에 팬이 5개 달려있고 얘는 3개 달려있고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특징을 제품 특징들을 한번 드릴게요. 아 여기는 거 우리가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단 무작위로 구입을 해봐가지고 어떤 게 좋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 두 개는 오른쪽 두 개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에요. 얘네들 쓰려면 차안 또는 파워뱅크가 꼭 필요합니다. 오른쪽 둘 제품은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이에요. 켜볼까요? 보고 소리를 들야 되니까 자 일단 2단 3단까지 되어 있고요 얘는 그 분해를 해보니까 4 3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대충 3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제품 비교했을 때는 날개 크기 비슷하고 바람의 양은 거의 비슷해요 얘가 약간 센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바람 맞아 볼래요? 어떤 게더세요 바람 세기는 지금 6 2라고 나와 있는 게좀더 세요. 약간 더센것 같고요. 그리고 소음은. 소음. 소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소음. 요 정도. 소음도 비슷하네요. 차이 안 가죠. 얘는 7인치 제품 두 개고요. 배터리가 없는 애, 배터리가 있는 애. 어제 이렇게 들고 다녀봤는데 의외로 편해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면 손잡이니까 아니라 발바치이지만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배터리가 없을 뿐이지. 물론 이건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뒷면 뒷면 볼까요 뒷면 보시면은 얘는 usb 충전 그리고 요거는 핸드폰 5핀 단자가 있네요 usb 로 핸드폰 같은걸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배터리가 내장형 이니까 요정도 차이가 있고요자 그러면 16인치 제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1 2 v 직류 선풍기고 인터페이스가 아주 단순해요. 얘는 단점이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네카의 관. 해볼까요? 아 이걸 약품. 선풍기 인터페이스랑 똑같아요 누르면 은 회전하겠죠? 회전하고 시간 예약이 돼요 어이 저 어렸을 때 쓰던 선풍기랑 인터페이스가 똑같네요 바람세기는 어... 이 정도면 그냥 220V 선풍기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괜찮네요 인터페이스가 좀 천시롭지만요 그리고 얘를 한번 가볼까요? 얘는 전선 연결 안돼 있죠? 얘는 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얘는 안에 보면 낫 배터리 두 개가 내장되어 있어요. 아, 낫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낫 배터리라서 무거운데 무거운 게 은근히 장점도 되더라고요 안정감이 있어요. 무게 때문에. 자, 얘는 한번 켜볼게요. 일단 2단, 3단. 얘도 뭐 옛날 선풍기 인터페이스요 위에 설정 버튼이 있고, 얘가 다른 점 하나 있다면 불이 켜지더라고요. 배터리 하면 좋나요? 밤에 이 정도 불가지고, 이 정도 조명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배터 가면 다시 끄고, 켜고. 아, 불을 켰어요. 3단에 켜있네. 3단 켜고요. 그럼 이쪽 배터리 정착하지 않는 제품이랑 바람세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바람세기는 얘는 220V보다 약해요. 확실히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는 그냥 가정용 220V 선풍기랑 똑같아요. 바람세기가 날개차일까요? 날개차인가? 보겠어요. 훨씬 더센것 같아요. 느낌이. 네. 바람쇠이 굉장히 많은 거네요 네. 그래도 얘가 바람이 얘네 돌보다는 네. 세요 네 선풍기 성능만 가지고 보자면 소음이고 뭐, 얘는 되게 조용해요 조용해요 장점이 있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그냥 가정용 선풍기랑 똑같아요 소음도 똑같고 바람세기도 똑같고 이게 직류의 연결한거 빼고는 차이가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 선풍기 4개를 준비했고요 이거 몽땅 도 샘플 해가지고 캠핑 카페라고 하죠 카페제몇군데에다가싹 종류별로 하나씩 보내봤어요 얘는 빼고 이렇게 네이버에서 산거니까 이렇게 세 개를 종류별로 보내봤고요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 은지 답변이 오려면 며칠 걸리겠네요 기다려 봅시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캠핑용 12V 직류 선풍기고요 어제 순서 맞나? 네대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요 이거를 저희가 캠핑 카페 업체에 몇 군데 샘플을 보냈어요. 저는 샘플을 보내면서 어떤 제품이 선택될 줄 알았냐면, 이거, 0 0 0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 요 까맣고 작은 거, 1 0치짜리 이게 선택이 될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디자인도 이쁘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뭔가 좀 완성도 들었고, 짱짱해 보이고. 그런데 의외로 업체에서 얘도 싫고 얘도 싫고 얘도 싫대요 아니야 얘는 몇대 있었다 얘네 둘은 뭐 선택을 한 업체가 한 군데도 없고요 얘는 주문좀 있고 얘가 이상하게 모든 업체에서 선주문이 들어오고 있어요 말로만 우리가 살 거다 뭐 아직 정확히 몇대 사겠다 입금된 곳은 없지만 얘가 이상하게 반응이 좋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후쩌보였는데 왜냐면 여기 중국말로 글씨도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너무 올드하고 천시럽죠 이런 부분 보면 깎은 느낌도 나고 막 급하게 그래도 얘가 왜 가장 인기가 좋냐면 바람을 틀어 볼게요 얘부터 들어보자 얘를 틀도일를 틀어볼게요. 괜전을 시켜봅시다. 소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바람이 대략 한두 배까지는 아니고 1.5배 정도 세요. 바람이 세니까 선택을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보고, 배터리 탑재 여부도 보고 그랬는데, 소기가 별거 없네요. 디자인이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람만 쐬면 짱인 것 같아요, 선풍기는. 네. 그래가지고, 이네개 중에, 예, 전파 인증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초고속으로, 오늘 전파 인증 받는 곳에 특별히 보낼 거고요. 그럼 전파 인증까지 아주아주 빠르면, 특급으로 태우면, 잊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저희가, 업체 테스트 의뢰를 맡긴 제품들을 테스트 결과를 뭐 그냥 말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얘가 짱이래요. 바람 세르가. 제일 후보는데 네, 이상입니다.